어 뭔가요? 어? 기대되는데? 으! 우! 으, 으 네! 안녕하세요 여러분! 투좋좌입니다 오늘은 아주 끔찍한 곳! 아주 무서운 곳! 어떻게 보면 아주 징그러운 곳을 가볼 건데요! 이곳에 엄청나게 많은 이 벌레가 창궐했다고 합니다! 제 사진, 그리고 영상 자료를 봤는데 이게 우리한가 와.. 이런.. 위문이 들 정도로 이게 심각하더라고요! 그래서 제가 직접 제눈으로 봐야 알것 같아서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! 자 그럼! 가시죠. 오늘 바로 이제 이 대벌레 친구들을 직접 관찰하러 왔는데요. 와, 사실 이게 올해 대량 발생이 돼서 수가 엄청나게 많대요. 그래서 그걸 직접 보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. 자 그럼 바로 관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 여러분 여기 드디어 대벌레가 또 나왔는데요. 그냥 이 나무에 완전 열려있어요 여러분. 와 저기도 있고 지금 나무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데 그 움직이는 부분이 다 대벌레입니다. 와 여기 바로 앞에 또 있어요. 여기 한 번. 나무 가지 같아 생겼어 그냥. 네 진짜 와. 여기도 있잖아 요 여기, 어, 여기도 있는데요? 여기 여기. 여기도 있고 와..왜 이렇게 있네요. 이게 대벌레가 국내에 세 종류가 있는데 과연 무슨 종류일지 좀 찾아봐야 될것 같네요 살짝만 둘러봐도 진짜 많은 대벌레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와 여러분 진짜 대벌레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앞에 보시면 여기서한 마리 지금 달려있고 저쪽에도 보시면 자세히 보면 초록색 개체 한 마리가 또 달려있어요 와 여러분 지금 여기 이제 보시면 이런 죽은 잎에도 많이 달라붙어 있는데요 저기 보면 갈색 개체 여기는 또 초록색 개체, 여긴 또 갈색 개체. 그냥 여기 오시면 무조건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무슨 개체 수가 그냥 기하급수 막 저기 위에도 있고 답이 없습니다, 여러분. 와 이렇게 계단 옆에도 그냥 막 달려 있어요, 이런 식으로 막. 와, 야 이렇게 잠고, 와 시체로 있네요 지금 이렇게 시체도 있고 안쪽에 이렇게 놓고 진짜 많다 여기, 여기 아래, 여기도 어, 있고, 어, 그쪽이 어. 아래도 있고 그쪽이 아래에도 있고 그쪽이 아래 두 마리 있고 저기 위에도 있다 어? 돌아 그리고 이제 이쪽을 보시면 이제 나뭇잎을 먹고 있는 대벌레인데요 중간중간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요 아무래도 이게 다 대벌레가 먹은 것 같은데 진짜 잘 먹습니다 여러분 와 여러분 여기 조금씩 많아지는데요 이제? 와, 저기 위에서 형이 지금 먼저 하고 계시는데 제가 소리 들었을 땐 엄청난 것 같습니다 오오뭐막 떨어져 오, 떨어지는 거 보는데 다 대벌레예요 여러분 와씨 오, 오이. 여기, 여기 다 대벌레. 와, 오, 와, 시, 오, 와이 대, 이다 대벌레예요, 이거. 와, 와, 와, 시, 오, 와, 여러분, 미쳤습니다. 저 십구 년 인생 살면서 이건 처음 봐요, 이런 건. 이게 한국 한국이란 게 말이 됩니까, 여러분? 야, 우와. 와, 와, 이거 그 좀비가 벽 오르는 것 같습니다, 여러분. 야, 이게 다봅따이고 진짜. 어떻게 대체하냐 이거? 와 여기 좀만 걷는데도 이 바닥에 다 검은색 보이시죠? 이게 죄다 대벌레입니다 와 저기까지 검은색 다 보여 없는 데가 없어요 지금 바닥을 보시면 발 디딜 틈도 지금 없을 정도입니다 와 이렇게 피하면서 가야 돼야 진짜 와 저기까지 계속 있어요 여러분 한번 좀 달려볼게요 제가 달리는데 끝이 없습니다 와 계속 나와요 오우씨 밝겠다 밝겠어 이쪽은 그냥 잎을 다 먹어서 앙상해졌어요 여러분 와씨 뭐야 뭐야 이거 완전 뭉탱이로 있네요 위에서 떨어지는 개체들이 있어서 오오 막오아 진짜요? 어 그래서 모기까지 많아요 여러분 오형 어, 저기 저기 저기 한번 올라갈까요? 저기 저거 저기는 뭔가 어, 한 천마리 있을 각입니다 저기 저 곤충을 좋아하는데도 이거는 좀 저도 만지기 꺼려지는데요 와 진짜 많다 이거 한톡 가득 들어와요 한번 이렇게 살짝 뜨는데도 야한좀 가득 들어옵니다 여러분 와, 막 붙어요 이게 자 대고 있어봐 네예 선물 하나 줄게 어, 어 뭔가요? 어? 기대되는데? 으! 으! 으! 어아 이거 뭐예요? 어! 아, 야이 선물이에요 이게? 어너가져오막 팔로 올라온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가 대벌레를 한번 채집해 봤는데요 사실 이게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제 19년 인생 처음이었어요, 여러분. 살짝 멘탈이 나가기도 하고 올해 왜 이러는지 진짜 날씨 문제가 큰것 같아요. 자 이렇게 올해 매미나방도, 자 꽃매미 여러 가지 이제 이상 기온 때문에 이런 게 많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. 자 그럼 앞으로도 신기한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. 오늘 영상 은 여기서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